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갑니다. 자 거의 어떤 분들이 매칭이 됐을지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왕 폭풍 소소님, 자 별별님까지 같이 가고요. 크크 맹호쭈님 윤건님 같이 갑니다. 아주 완벽한 매칭, 좋아요. 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버기 대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버기 대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자. 버기 4마리 네 떴고요자 이쪽도 버기 4마리 네 떴습니다 자 버기대전입니다 버기대전 갑니다 자버기로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팔버기 여러분 진짜 팔버기야 팔버기 야 미쳤다 팔버기야 팔버기 자 좋아요 여러분 팔버기 여러분 팔버기가 시지점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자, 팔버기가 시지점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팔버기가 시지점에서 만났고요. 여러분, 제가 팔버기가 시지점에서 만납니다. 아, 개꿀잼이네 이거. 자, 자, 자, 팔버기가 시지점에서 만나요. 팔버기가. 자, 팔버기. 팔벅이. 여러분, 팔버기가 시지점에서 만나서 버기대란. 씨. 자, <웃음> 팔버기. 과이 센터를 누가 먹을까요? 팔 버기 중에 누구의 버기가 여기를 먹을까요? 오케이 저희 가자. 뭐야? 우리 못 먹, 우리가 못 우리가 먹구나 자. 아와와와이들아 자자자 일로 내려갑니다. 자자 우리의 팔 버기 대전. 자야팔 버기. 근데 뭐야 지금 자리가 자 버디버디 버디, 캐버디 바로 잡아주고요 자 우리 버디버디 버디, 캐버디 캐버디 어디갔어? 로아 캐버디 캐버디 자 버디버디 버디, 캐버디 안돼 안돼 안돼 자 버디버디 버디, 캐버디 요 캐버디 잡아야 되죠? 자 여러분 이 자전거 타는 캐버디 버디버디 버디, 캐버디 캐버디 어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냐 이거? 와 이거 누구 는 누구랑 나랑 지금 계속 다이라이트는 거야 이거? 오 됐다. 어 정리됐다 드디어 정리됐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서 저쪽을 다시 내가 잡아줘야겠지. 자 여기. 자자자자자 다시 이쪽으로 올라온다 내가 이쪽을 막을게 오케이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자 본진으로 내려가 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야 진짜 이거 무슨 야이거 진짜 엄청난 버기 대전이다 진짜 야 치열했다 진짜 와 안돼, 안돼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아빈밥님 왔네 빈밥님 안녕하세요 이제 왔어 빈밥님야 진짜 이 버기대전 정말 치열해 마왕마왕버허허전에서 <웃음> MVP. 야, 마 버기 대전에서 마왕님 m 마 p 마 그래 나 2등했어. 4,999, 깃발 하나 뽑고 죽이지도 못했어 아까 캐버디 이거 누구야 진짜 야 캐버디랑 정말 진짜 치열했다 진짜 야자 드레스로 오자 캐버디 성공이야 캐버디 성공 다 캐버디 성공으로 오세요 캐버디 성공으로 와야지 여러분 캐버디 성공이에요 캐버디 성공 쭌! 캐버디 성공이라니까 아, 구독 눌렀다고? 좋아요 구독 눌렀다고? 땡큐 땡큐 아, 튕겼구나 그니까 러 구독과 좋아요 때 내가 그래도 다 해석이 돼 갑니다! 캐버디 대전이고 쭈님 튕겼어요 어쩔 수 없지 이번 판은 기법으로 가야겠다 자, 이번 판은 기법으로 갑니다 자 요번 판은 기법으로 해서 가보자고 최 자전거도 탔겠다 외발 자전거도 탔겠다 많이 움직이자고 자 피하고 아네네네네 네, 네, 네. 나도 그렇다면 바로 씨 팽이 가기야 씨 도망가 애초부터 이거는 전투론 답이 없어 자 버디버디 버디, 캐버디 와, 엄청 강력한 기술을 썼죠. 아주 무섭지? 아, 여기 내가 먹을 수 있겠는데? 아, 누구의 캐버디인가? 아, 정말. 아우, 이거 뭐 연타 다 맞았네. 아우, 아우, 진짜 답답해 죽었네, 이거 누구꺼한테 죽은거야 아 진짜 우리 혁명국 랭킹 1위 진짜 별별님 진짜 아, 자 이제 갓디버기 나옵니다 이제 게임을 뒤집어야되죠 자내 센터로 나갈게 앞에서 조금만 버텨줘 오케이 어버텨서 성공했어 자내 저쪽 갈게 자자 갓대 버기 버기버기 갓대 버기 저기 잡으러 가야되죠 자 버기버기 갓대 버기 자 다시 센터로 갑니다 사실 와 진짜 근데 지금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캐버디로 지금 버티는 사람이야 얼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거야 지금 버기인 사람들은 진짜 나랑 같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처지와 여건이지 아유. 어 뭐야 뭐야. 아 센터 잡아야겠다. 이때 캐버디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 지금 전투할 때가 아니야. 지금 무조건 기폭각인데 해서난 돌아가지 자 여기서 내가 기법각을 성공하면 자 지금 게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아 근데 뺏겼네 아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와 진짜 치열했다 이거 장난 아니었다 오 코리아 와이프 뭐야 이거 자 코리아 이즈 마이 페이베리 컨트리 아이헬 차이나 씨아이 h 차이나 진짜 웃기다 뭐야 졌어? 뭐야 아까 세개 했잖아 뭐야 이거 왜 졌지 갑자기? 아까 이겼었잖아 뭐야 나 뭐야 뒤집혔어? 와 막판에 망이야 뽑았어? 야, 내가 저기 먹으면서 이거 이겼다 싶었는데. 와. 와. 아, 막판에 뽑았나 보네. 와. 자, 여러분. 야,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꿀잼이었다. 야, 갓대먹이 꿀전이, 꿀, 자, 갓대먹이. 와, 이거. 캐버지 대전. 꿀잼. 자. 세버째 대전 꿀잼띵 우리 다음 주는 다음 주 하는 거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 좀 주세요. 자. 다음 주. 다음 주 의견 주세요. 다음 주. 다음 주 우리 알비다 코비도 했었잖아. 히그마도 했었고. 장고도 했었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어떤 캐릭터로 조금 이제 좀 뭔가 이런쾌감을한번더 느낄 수 있을지 오늘 캐버디 대전은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거다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정말 하치랑.. 그니까 러 하치랑 추 괜찮아 오너 제프 아 마시낭니 마저 다쳤다 그랬어 내가 바빠고 답장 못했는데 자 부자 대결? 우솝과 야솝? 어? 이거 어때? 나 생각났어 우리 조니와 요삭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니야 이거 세면 재미없어 조니와 요삭 제대로 가보자 진짜 여러분 조니와 요삭 이제 제대로 가야돼 조니와 요삭이냐 추쿠로우비 요거 두 개로 가자 조니와 요삭 아니면은 쿠로 추쿠로우비 둘 중에서 투표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는 걸로 다 해보자 아, 왠지 대, 이제,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재밌어. 와, 모건데, 와, 모건데 헤르메포 괜찮다. 자, 추가. 모건데, 모건과 헤르메포까지. 모건, 헤르메포, 슈, 크로우미, 조니아 요사. 투표. Let's go. w h 나우 지금 우리, 하비채널 패밀리 원피스 바운티러시 파이트 루..안돼 자자자 히스 보팅 아달려라님 아주 정확해 지금 투표 중 <웃음> 모건 모건 재밌겠다 모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제프와 이성 상대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뭔가 되게 코믹하게 딱딱 갈라면 딱 모건! 모건! 모건으로 갈까? 그러면 다음주는 모건과 다음주는 모건과 헤르메포로 갑니아 개꿀띠